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약간 초보자적 컨텐츠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의 주제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내용입니다. 특히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신성조님, 제가 어로스 엘리트 보드를 샀는데 메모리 오버가 잘안 된다 그러던데 제 메모리 얼마까지 오버가 될까요? 혹은 신성조님, 제가 뭐 팀그룹 C16 l 3200메모리 샀는데 이 메모리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메모리 오버에 대한 3대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모리 오버의 3대 요소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램타가 있나요? 뭐 국민 메모리 오버라든지 메모리 오버는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자자신 질문. 그질문은뭉뚱그려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직접적으로 메모리 오버클럭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램타가 뭐고 클럭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예전에 다 찍어뒀으니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그거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라디오 보듯이 누워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막도 달려나가지 않을 거고요. 최대한 쉬운 용어를 쓸수 있게 선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우선 메모리오버의 3대 요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오버는 메모리의 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낮으면은 뭔 짓을 해도 아무리 좋은 멤버들 쓰든 아무리 좋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CP를 u 쓰든 메모리오버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다이 메모리가 메모리 수율이 좋다고 여러분이 많이 사죠. 근데 이 비다이 메모리도 수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대체적으로 C다이 메모리 보다는 비다이 메모리가 수율이 좋은건 맞지만 초창기 비다이 메모리는 비다이 같은 느낌이 없어요. 메모리가 뭐 4천까지 쉽게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다이끼리도 수율 편차가 있습니다. 비다이는 무조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건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C다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삼성 일반 메모리가 C다이죠. 기, CDI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오버클럭 컴퓨터 가게를 7, 8년 동안 운영한 거 아시죠? 이게 지금 CDI 메모리가 사용된 지한 2년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십 개를 써봤는데요 아니 수십 개를 오버클럭 해봤, 해봤겠죠? 수백 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들어간 놈은 2933이고요 잘 들어간 놈은 4000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 4000은 딱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요 2933도 딱한 번밖에 보지 못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 2933이나 4000인거를 다른 메인보들 꽂아도 뭐더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편차가 워낙 심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C다이나 같은 B다이끼리도 1000이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뽑기운이 없으면은 오버클럭이 안될거고요 뽑기운이 좀 좋다, 좋다면은 좋다뭐 B다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있는거죠 아, 그럼 평균적으로는 얼마 들어가나요?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3200에서 3400 정도가 평균입니다. 기준은 인텔 9세대 CPU에 꽂았거나 아니면 젠2에 꽂았을 경우 한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요거보다 높게 들어가셨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아주 메모로버가 리잘 되는 그러니까 수율이 좋은 제품을 들고 있다. 칩시다, 4000짜리를. 그럼 이게 무조건 4000이 들어가나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메모리 컨트롤러로는 CPU, i o d 이 쪽에 있습니다 내가 뭐 그림으로 그려서 어디 있는지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CPU마다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다른 게 달려 있는데 보통 같은 세대면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9세대면은 뭐 i5부터 i9까지 성능이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메모리 오버클럭하는 성능이. 그리고 젠플러스면 젠플러스끼리는 거의 똑같고요. 젠투면 젠투끼리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CPU가 바뀔 때마다 메모리 오버가 잘 되거나 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X570 보드를 쓴다 하더라도 젠플러스 그러니까 2세대 사용하시면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안되고요. 젠투를 쓰시면 은 삼성 C다이 가지고도 3600은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거죠 어, 메모리 오버클럭이 일단 CPU 영향을 받는다는건 아실겁니다 방금 얘기했으니까요 이 CPU가 9세대 인텔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AMD의 젠2면 4000도 받쳐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개가 문제가 안생기면 그러면은 오버클럭이 무조건 4000까지 들어가나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메인보드에서 품질이 떨어지면 메모리 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메인보드의 기판 레이어 숫자가 좀 중요해요 이 신호가 강하게 전달될수록 메모리 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가 짧을수록 설계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또오버클럭이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판에서 차이가 날 거고요 두 번째 메모리 쪽의 전원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특히 아까 아이오드이 쪽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됐잖아요. 그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하고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부분 다 품질이 괜찮을수록 비교적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가장 큰세 번째 그러니까 메인보드 조건 중에서 또세 번째가 있어요. 슬러스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다 들어보셨을까요? 뭐 데이지 체인이라든지 티토폴로이지라든지 다이렉트라든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이렉트는 이런 걸 얘기해요. CPU 옆에 메모리 슬롯두 개밖에 없으면 데스크탑에서는 다이렉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레인이 CPU에서 두 개가 딱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이두 개가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됐기 때문에 다이렉트라고 부릅니다. 이놈이 제로 오버컬럭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그 Z390 아펙스 아니면 은저 팬텀 ITX 게이밍 이런 메인보드가오버클럭이잘된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이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램이 두 개밖에 안 꽂혔을 때두 번째로 잘 되는 거는 데이지 체인이라고 합니다 데이지 체인은 다이렉트로 두개 슬롯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선이 또삐쯤이 나와서 옆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 슬롯이 4개인데 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연결된 메모리 슬롯에서 선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연결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렬 연결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요 램소켓 부분 보통 2, 4번이거든요. 2, 4번에서는 두개만 꽂았을 때는 다이렉트 연결하고 거의 똑같이 메모리 오버가 잘 됩니다. 하지만 네개를다 꽂았을 때 풀뱅일 경우 풀뱅일 경우는 아무래도 레모버가 좀덜 돼요. 옆으로 자원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메모리버가 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티토폴러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고가의 보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뭐, 옆에 직, 직렬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메모리 슬롯 4개, 4개가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거리에 선이 삐져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삐져나온게 두개가 합쳐진 지점에 아까 얘기했던 CPU에서 나오는 컨트롤러 레인이 연결이 되는거예요이 경우에는 램을 4개 꽂았을때는 방금 얘기했던 데이지체인보다 오버클럭이 잘되고요. 근데 두개 꽂았을때는 데이지체인이나 다이렉트보다 오버클럭이 비교적 덜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메인보드를 쓰면서 느낀 건데 아주 최상위 메모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4천 넘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닌 이상은 가대 봤자 100, 많이 차이나 봤자 200 정도 차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은두개 슬롯에만 꽂아 쓰는 건 추천드립니다 티토폴로지로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 오버하면 맨날 두 개만 사두 개만 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오버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뭐 하나라도 발목이 잡히면 메모리 오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뽑기운이 얼마인지 알수 없고 메모리 수율이 얼마인지 제가 알수 없고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어떤 CPU 쓰는지 까지 얘기 를안 하시면 저도 그건 알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메인보드 종류까지 다 얘기해 주셔야 대략적이나 짐작이 되는거죠 그것도 짐작일 뿐이지 역시나 메모리 뽑기 실패하면 은 높게 안들어갈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 답변을 일단 메모리오버의 3대 요소는 정리가 잘 되었죠 혹시나 헷갈리는게 있으면 밑에 리플 남겨주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2번 메모리오버가 잘되는 램타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있습니다 AMD는 특히 메모리 오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인텔도 그거에 대한 공식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AMD가 더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국민 램오버 타이밍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뭐체험판님도 그렇고 아니면 띵님도 그렇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그게 거의 정답에 가까우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고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은 제가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3400이나 3600 젠틀을 기준으로 메모리 오버를 하신다면 은 메모리 램타는 이런식으로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18, 21, 21, 21, 44 전압은 1.32에서 1.35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삼성 메모리에서 이정도만 넣으면 3400홈은 혹은 3600은 거의 들어갑니다. 만약에 안들어간다면 다른쪽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뭐 메인보드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메모리 수율이 문제가 있거나 제가 해본 결과로는 3600이 10개 중에 6개는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보다좀 조여서 쓰시겠다면 16, 19, 19, 19, 38로 넣으세요. 이 경우는 3600 넣고 이램타가 들어간 거는 좀 많지 않거든요. 3200으로 쓰시거나 3400으로 쓰실 때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메모리 전압은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뭐 다른 분들 거 따라 하셔도 괜찮고 제거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AMD는 이 렌터가 보통 잘 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3400까지는 대략적으로 18, 18, 18 그리고 뭐40 정도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요 혹시나 안 들어간다면 은 뒤에 거 20까지 늘려주세요 보통 이 정도면 은잘 들어갑니다 조금 쪼여서 쓰시겠다면 16, 18, 18, 38로 쓰시면 돼요 욕 아닙니다 하여튼 이정도 넣으면 보통 인텔은 잘 들어갑니다 z 3 9 0 보드에 8세대나 9세대 CPU를 넣었을 경우에요 여튼 국민오버가 클럭이 국민오버 어느 정도 수치까지 들어가는게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램타는 잘 들어가는 램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유튜버 혹은 매체에서 얘기하는 램타를 따라하시면 좀더 쉽게 오버클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국민 메모리 오버라는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수율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리고 다이마다 달라요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삼성에서 파는 것도 있고 애들마다뭐 B다이다 A다이다 C다이다 T다이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어느 메모리 쓰냐에 따라서 평균적인 수율 평균치가 다르고요 이 수율 평균치도 처음과 끝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메모리 오버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평균값은 대충 계산해서 자기 경험하에 어느 정도는 잘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3200이나 3400 정도는 잘 들어간다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한이 정도가 국민 오버라고 보고 사실 본인의 뽑균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미지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가볍게 넘어갔고요. 4번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메모리 오버하다가 고장이 나나요? 이 메모리 오버하다가 컴퓨터가 안 켜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주요 메모리 램타만 바꾸셨다면 은 고장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오버를 뭐 하루 이틀 한게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98년도부터 했거든요. DDR2 메모리 시절부터 했습니다. DDR2, DDR3, DDR4 다 열심히 해봤는데 메모리 오버 때문에 메모리가 고장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 경험 하에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주요 램타만 바꿔서는요. 그 문제는 없고 오류가 생길 수는 있죠. 블루스크린이 뜬다거나 아니면 부팅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게임에서 계속 튕긴다거나 이거 전부 다 메모리 오버 실패고요. 그리고 프리징 현상이 나죠. 중간에 멈추멈치 멈추 끊기는 거. 혹은 사운드가 찢어지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메모리 오버 실패입니다. 아주 다양한 증상을 보여줘요. 특히 아예 안 켜지는 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 경우는 뒤에 코드를 뽑으시고요. 그리고 수은전지 있죠. 메인보드에 박혔어요. 그것도 빼시고요. 그리고 잔류 전원 날리기 위해서 전원부터 꼭꼭 몇번 누르고 한 30초 기다렸다가 다시 키시면 켜집니다. 그게... 바이오스 리스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경우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으면 제가 예전에 올렸는 내용 중에 그수온전진는 어디에 박혀있고 어떻게 해결한다 이 방법도 다 올려놨습니다 메모리오버 클럭이 2부를 보세요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오버는 주요 램타를 손댔을 때는 고장나는 경우가 드물다 라고 끝내면 안되고요 세부램타하는게 있어요 이 세부램타는 웬만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손을 대지 마세요 메모리에 뭐 전력 공급하는 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읽고 쓰는 타이밍을 손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그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손을 댔다가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소식적 잘 모를 때막 바꿔서 놀다가 세부렌한까지 CPU 메모리 컨트롤가 고장난거요그경우 어떻게 되냐면 뭐 듀얼 채널이 아예 인식이 안되고 싱글 채널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컴퓨터 부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런 불량 증상을 보입니다 아니면 레모버가 전혀 안먹히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꼭 주요 렌테만손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렌타는 내가 손을 안대더라도 주요 렌터를 바꾸면은 거기에 맞는 공식으로 오토값으로 되어있으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굳이 극한으로 쪼이다가 고장날 바에는 그냥 오토값으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레이턴시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분들 정말 많은데 레이턴시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부 램타에 따라서 좀 바뀌고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MD는 뭐램오버를 했을 때 60에서 84에 나온다면 거의 정상값이니까 1, 2 혹은 뭐 5, 6에 너무 일희, 일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메모리 오브 성능 향상이 큰가요?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이밍에서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특히 최소 프레임 유지율과 최대 프레임이 전부 다 크게 뛰어올라요. CPU나 그래픽 카드를 바꾸지 않았는데 메모리 오버만으로 5%에서 10% 가까이 프레임이 향상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올려줬던 영상 참조하시면 될까요? 2,626에서 3,600으로 바꿨을 때 프레임이 얼마나 올른지 한번 봐주세요. 10프레임 넘게 올랐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게임을 하시는 유저라면. 웬만해서는 AMD든 인텔레든 메모리오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CPU 병목이 오는 그런 상위급 그래픽카드 쓰셨다면 더큰 차이로 효과를 느낄 수가 있까요 병목이 오지 않더라도 어 적어도 5%의 선의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오버는 해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메모리오버가 컴퓨터 수명에는 영향을 거의 안 끼칩니다. 왜? 메모리는 애초에 전기를 적게 먹고 발열도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오버수치는 극한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메모리 오버하면 오버하면은 컴퓨터 수명이 뭐 짧아지나요? 물어보신 분도 많길래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 메모리 오버가 성능 현상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1%에서 진짜 많이 올려봐야 3%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작업을 하는 유저라면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니까 메모리 오버는 낮게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 다섯 가지가 끝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양면 메모리가 램오버잘 안되나요? 정답입니다 양면 메모리가 램 오버가 잘안돼요 거기 작게 메모리 옆에 붙어있는 메모리 모듈을 연기했어요 이거 숫자가 늘면 늘수록 이거 하나에 뭐 1기가 아니면 2기가거든요 용량 낮은 건 512메가도 있긴 한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메모리 오버는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반대 양면으로 다 붙어있으면 이쪽 두개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가 좀안 됩니다. 메모리 오버 4개가 다안 되나요? 4개가 다안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메모리 오버 16개가 다안 되나요? 맞습니다. 메모리 오버 16개가 다안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8기가 보다. 여튼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모듈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오버가 좀안 된다 생각하시고 웬만해서는 게임용도에서는 8기가 두개 정도만 넣어서 오버클럭 하는거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약간 초보자적 컨텐츠로 메모리 오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게 있다면 얼마든지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거고요 어, 혹시나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램타가 어떤건지 궁금하시거나 클럭과 메모리 오버의 상관관계가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그 영상들 쭉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맞는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보답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세요 빠이빠이